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네모 아저씨 것도 아니고 창작도 아닌 레인보우 브릴 레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거예요 우선 색종이는 빨간색 뒤에는 아무색깔이나 주황색 뒤에는 아무색깔 노란색 뒤에는 연두색, 남색 색종이, 뒤에 연한 파랑, 그 다음에 보라색, 뒷면에는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됩니다. 우선 여기 첫 번째 몸체를 접을 겁니다. 여기에서 빨간색이, 아래로 가게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총 4번 접어주세요. 다음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서 이 부분이 이 꼭지점이 아까 접었던 주름 그리고 대각선으로 접었던 주름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이 면이 이쪽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또한번더이 면이 위쪽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선 그대로 올려주시면 한쪽은 끝입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자, 이렇게 다 접으면은, 여기 이 부분은 완성입니다. 다음, 이 부분은, 이 주황색 색종이를 빨간색 색종이 접은 것, 세, 네번 올렸는데, 이거는 세 번만 올립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, 우선 먼저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. 잡고. 우선,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고, 또이 부분이, 또 이렇게, 이렇게 접었던 가운데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접고, 자, 한번 접었어요. 다음에 또, 한번, 올려줘봐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됐죠?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리면은 한쪽이 완성인 겁니다. 남아. 자 이렇게 접으면 이 두번째 틀도 완성입니다. 세번째는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이 노란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접어주세요. 다음에 가로 세로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 이네꼭짓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이 양면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 이 윗면과 아랫면이 가운데 선으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 전부 피고 이 윗면이 아래에 있는 면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아래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다음에 또 펴서 이 양면이 가운데 이선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돌려서 h 모양이 되도록 하고 윗면 아래면이 아까 접었다는 것과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, 이렇게 다 접고, 여기 윗부분에 위로 올려, 올졌던 부분만 피고, 이 부분, 윗제 꼭지장과 가까이 있는 부분 조금만 벌려서, 이렇게 접고, 또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돌려서, 여기 있는 부분을 피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한번더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접는데 마지막은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뒤집어서 이 <웃음> 가운데 선이 있을 거예요. 이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남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다음 이 면과 이 면을 하나로 쭉 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면이 그대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대충 보면은 하나로 쫙 이어져 있는 느낌 나머지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자, 세 번째 틀도 완성이고요. 다음 이네 번째 코어를 접어 보겠습니다. 우선 진한 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다음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 다음에 이네각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은 것중 한쪽 이 꼭지점이 위에 있는 면과 가운데 선이 사이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.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다음에 모든 부분을 바깥으로 벌려 접어주세요. 다음에 위 꼭지점이 이 면과 이선 사이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선 그대로 뒤로 넘겨 적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다음에 이 그림만 접으면 됩니다. 그립 접는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대각선으로 일단 두 번을 접어주고요. 다음에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. 또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.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우물이면은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. 자 조립하는 방법은 우선 주황색 틀 위에 노란색 틀을 꽂아서 알맞은 선 맞게 꽂아주고 남은 틈은 올려접듯이 꼭지점이 틈 밑으로 들어가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이 노란색 틀위에 남색 파란색 코어를 끼워 넣어주세요 다음 이 주황색 틀을 빨간색 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긴 면이 여기와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이 위에 그립을 꽂아주면 은 레인보우블레이드가 완성이 됩니다. 엄청 오래 돌아가요.